여보, 축하드려요. 아주 건강한 왕장님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 <웃음> 수고하세요. 아, 여보 많이 힘들었지? 아, 정말 고생 많았어. 떨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내가 뭘 고생해 여보가 다 했지 아... 맞아 <음> 얘들아 내가 오늘 생일이야 얘들아 내가 생일 생일 생일 에 그럼 그럼 알고 있었지 선물은 바로바로 바로. 나야 우와 진짜 늑대야 정말로 최악의 선물이다 잠깐 나도 오늘 생일이라고 어 맞다 너네 둘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했지 그래 그래 그런데 있잖아 리안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어? 어? 갑자기 왜? 나도 뭔가 너네 가족들이랑은 너는 180도 다르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음, 그런가? 설마 너 다리 밑에서 응? 귀여운 자식 아님? 왜? 아니거든? 예, 그러면 너 혈액형 뭔데? 나? 삐요 그럼 엄마랑 아빠는? 음... 엄마가 A, B형? 아빠가 O형인데? 뭐? 혈액형도 다르다고? 아, 아이 그럼 맞네 맞아! 뭐? 그러고보니 진짜 혈액형이 다르잖아! 나 진짜 이녀의씨 자식이 아닌 거 아니야? 에이, 그런데 그건 아닐걸? 나도 O형인데 아빠 혈액형은 B형이야 나랑 달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 음, 내가 볼땐 너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했지 서로 바뀐 거 아님? 리아는 아빠는 오형댕댕이네 아빠는 B형이잖아 에이 설마 야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리아야? <웃음> <웃음> 생이 축하 합다 생이 축하합니다사랑하는리야 생이 축하합니다우와우우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솔직히 저 엄마 아빠 하나도 안될았잖아요 혈액형도 다르고 저워오셨죠 아니면 아기가 바뀐 게 분명해. 에이 신경 쓰지 마요. 또 이상한 드라마 보고 감우리 파는 거예요. 하, 갑자기 왜 저럴까? 누가 봐도 내 아들이 맞는데 말이야. 여보! 요르르! 맞다! 엄마 내일 새벽에 할아버지 제사 가서 늦게 올 거예요 나 없는 동안 여보는 애들 좀잘 보고 있어야 알겠죠? 음, 알았어! 나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네 음, 리아야! 토요일인데! 왜 방에 방밖에 한 번도 안 나오니? 리아야! 어? 너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에이, 아빠 솔직하게 말해줘요 전 도대체 누굴 닮은 거예요? 예? 저 죽으셨죠? <웃음> 아이고!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런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셨어 아빠가 아침 차렸단다 밥 먹자 안 아, 먹어! 난 아빠 아들도 아니지 <웃음> 그렇게 알고 싶니? 그러면은 네가 원하면 병원 가서 한번 신자 확인 검사해볼까? 응? 좋아요 아빠랑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난 확인해야겠어 지금이라도 내 아빠를 찾을 거야 이 녀석이 진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그래 그럼 밥 먹고 가자 병원 가면 될거 아니야 에휴 아 알았으니까 빨리 이불 밖에 나와 병원 가야지 쉬, 룬, 데, 쉬, 룬, 에휴, 진짜 드라마를 얼마나 푼 거야 저런 것들은 메가 약인데 음. 궁금한다면 좋아요 그독 크게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몽조 알지? 여기 친자 확인 검사하려고요 아네 오늘따라 친자 확인 검사가 많네. 아, 네? 아, 계속 아들 놈이 이상한 때를 쏘서 말이에요. 아, 어. 나말를 봤나? 어. 어? <웃음> 어? 댕댕이? 나는 아빠랑 혈액형도 다르고 뭔가 이상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 그래. 그래서 하러 왔잖아. 어? 예, 댕댕아, 너도 왔었지? 아, 나도 그때 학교에서 들은 말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응? 이아 친구 댕댕이 아니니? 어, 안녕하세요 댕댕이 아버님이시구나 오랜만에 뵙네요 아, 네 계속 우리 아이가 친자 검사를 받겠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하, 아, 아버님도? 아, 저도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왔나봐 응? 아, 그러니까요 어, 어. 댕댕이 아버님과 댕댕이 학생 원장실로 들어오세요. 네. 네. 진짜 검사 다 끝났고 으아.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호출하겠습니다. 뭐해요 나가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구나 잘 있어요 아저씨 아, 아 집이나 빨리 가고 싶다 너무 귀찮네 아, 아 그럴게요 에이. 댕댕이 가족분들과 인류민 가족분들 검사 결과 나왔고요 두분다 원장실로 에이. 오실게요 저희... 오가족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일단은 충격적인 결과를 말씀 드려야겠군요 탱이와 <웃음> 리아 처음 태어난 병원과 태어난 시간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하... <웃음> 아마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 <웃음> 드... <웃음> <웃음> 네! 네!! 어! 뭐라고? e a i 아아아아 저도 당황스럽네요 근데.. 어쩌겠어요 아빠 п о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건가요? 흠.. 일단 저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겁니다 아.. 그렇죠.. 제 아들.. 아.. 니 미아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상처받은 모양인가 봐요 저희 아들도요.. 지금까지 잘해준 것도 다 까맣게 잊고.. 줄이 <끼리> 뭐라고.. <웃음> 그 슬픈 마음 이해합니다.. <웃음> 내 자식이 아니었더라도 내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키워줬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대로 서로 다시 원래 외치로 돌려주죠 네... 저희 힘내봐요 저강이 힘드겠지요 말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딜 만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